자 미리 캠퍼스에서 상단 광고, 부동산 쓰실 때 상단에 광고로 쓸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서 해보세요. 자 일단 미리 캠퍼스에 접속하시고 당연하겠지만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요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은 꼭 로그인을 먼저 하세요. 자 그리고 그리고 미리 캠퍼스에 가시면 다들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기존에 만들었던 작업하는게 하나도 없이 그냥 작업하는 공간으로 가버리거든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어디로 가냐면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를 누르면 기존에 내가 작업해놨던 것들이 쫙 하고 나와요 이렇게요 아, 나와요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 디자인 만들기 보이죠? 새 디자인 새 디자인 만들기 눌러서 자, 직접 입력 그죠? 그래서 새 디자인을 만듭니다. 자, 지금 뭘 만들 거냐, 그러면. 유튜브 채널 아트나 아이콘 로고 만들 게 아니고. 지금 뭐 만든다고요? 영상의 상단 광고.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아,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게 되면. 만약에 백제 입으면 한번 볼까요? 광고 있으려나? 자, 이 광고가 나오게 됐지? 자, 보세요. 네. 자, 오늘은 전라북도 김제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우, 우측에 이런 거죠. 부동산 하실 때. 여기 뭐예요? 상담 광고죠. 상담 광고죠. 아, 광고 같은 거 여러분. 아, 이거 보이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상담 광고 같은 거잖아요. 그 상담 광고죠. 요 광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영상에 집어 넣자는 얘기죠, 여러분. 그죠? 영상에 집어 넣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어떻게 영상에 집어 넣느냐? 자, 어떻게? 자, 새 디자인 만들기. 새 디자인 만들기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 상단 광고로 쓸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상단 광고로 쓸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오냐 그러면 왼쪽에 텍스트, 텍스트, 여기 텍스트, 왼쪽에 여기 텍스트, 텍스트. 자, 텍스트를 텍스트 클릭하고 어, 네, 거기 위에 조합, 스타일, 특수문자가 있는데 여기 스타일, 보예요 뭐 스타일? 네, 스타일, 스타일을 딱 클릭하면 다양한 이 광고 스타일들이 나오죠 보이세요? 자, 여기서 여기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광고 스타일 있죠 여러분 그죠? 예, 광고 스타일을 한번 선택합니다. 저는 추천을 드리는 스타일이 뭐냐면 추천 드리는 스타일이 뭐냐면 어 요런 요런 스타일들이죠. 즉어이 스타일이 뭐냐면 단색이 아니고 거기 저기 뭐죠? 색깔과 거기 저기 뭐죠? 어 저기 옆에 여기, 여기, 여기. 뚜 뭐라고 하지? 네. 그림자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즉 뭐냐면, 어, 이렇게 하나 만들어 이걸 하지 말고 하면,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만들었을 때, 테두리야, 테두리가 생각이 났어. 그 단색이 들어가고 중간에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 보이세요? 이걸 왜 그러냐, 그러면, 단색으로만 만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단색으로 만들면 맞아요. 단색을 내가 흰색으로 썼어 흰색 이해되시겠어요? 흰색으로 글자를 다 만들어서 그냥 단색으로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바탕화면이 흰색인 곳에 가면은 이게 안보여요 이해되나요? 또 어두운 색을 만들었어 흰색 공간에 가면 잘 보이는데 단색들은요 어두운 공간에 가면 또 글자가 안보이는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가 같이 되어있는게 돼요 흰색과 검정색이 딱 있죠? 흰색 공간에 가면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여요. 반대로 어두운 공간에 가면 흰색이 있어서 깨끗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상단 광고를 만들 때는 단색으로 만들기보다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단색으로 만들기보다는, 만들기보다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글자, 글자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네. 자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분 잘 보세요 수정하는 방법은 수정하는 방법은 수정하는 방법은 따닥 눌러서 더블클릭하는 거죠 그죠 부동산 정보 모든걸 자 입력하자 그죠 두번째 글자가 오버 됐다 그죠 오버 됐으면 어떻게 해요 따닥 누른 다음에 왼쪽에 글자 크기를 조금 조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왼쪽에 글자 크기를 조정하면 충분히 들어가면 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출입금지는 제채널명의 DB 랜드죠 그죠 어, 딱 맞는데 만약에 혹시나 DB 랜드 TV 할거도오버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글자 크기를 조금만 줄이세요 이렇게 그죠 좀 줄이면 되죠 이렇게 좀 줄이면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적절하게 사이즈를 여러분 조정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글씨 보이세요 글씨 글씨 있죠 그죠 글씨도 마찬가지로 써야 되는데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은요. 그러면 어 부동산, 자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그래서 부동산 분석, 온라인 마케팅 이런 느낌 없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어, 만들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 글씨가 좀더 컸으면 좋겠고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이 글씨가 좀더 컸으면 좋겠고 얘가 어떻게?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위로 요쯤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를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조정이 안돼 음. 그죠? 음. 그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는 여러 개의 개체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뭐냐면 하나는 글씨를 써요. 자 보세요. 내가 이런 글씨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는 내가 사각형을 집어넣어요. 요새에 가서 어, 도형에 가서 이런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멋지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색깔은 좀더 진한 색깔로 집어넣어야지. 됐죠?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도 하나 집어넣어야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좀 예쁜 음, 어떤걸 한번 넣어볼까요? 템플릿 중에서 조금 깔끔한 이미지를 넣어볼까 아니면은 어, 펜시 베너 긴급배송 한번 넣어줄까요? 되겠네. 교체가 교체하는 걸 되버리네요. 그러면 일단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움직일 때얘 따로 움직이고 얘 따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랑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도 같이 선택해 두 개를 잡아야 동시에요. 동시 에 잡은 다음 뭘눌러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음. 네. 그러면 얘가 두개 같이 움직이게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지금 그렇게 된 상태라고요.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그룹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따로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움직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한다고요? 그룹 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따로 움직이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 이렇게 안해놓으면 한 번에 내가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런 작업할 때는 이렇게 딱 각자 각자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묶어놔요. 안그러면 이걸 여기 사이즈를 맞출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사이즈를 맞출 때다 따로따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어다 따로따로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요렇게 묶어서 이번엔 다시 반대로 그루파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크기를 요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같이 그죠? 이 개념이 해되시겠어요 그게 그루파에대 개념이에요 그런 다음에 크기를 요렇게 맞출 거예요 그죠? 맞췄는데 문제가 뭔지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만큼이 지나 남잖아요 이게요 이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없애야 되니까, 요, 그,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가로 길이가 얼마라고요? 1080, 그죠? 세로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80에 108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요. 이 사이즈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로를, 이만큼 사이즈 1080 그대로 두고, 요, 그만 알면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끝점을 여기, 여기, 끝에. 끝에, 여기. 여기, 여기. 다시. 여기, 여기,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를 꾹 누르면 사이즈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1080에 408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여기를? 1080에 408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사이즈에 딱 맞게 사이즈를 조정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 사이즈가 바뀌었죠? 그잖아요 바뀌었으면 이제 그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뭐하면 돼요? 이렇게 크기를 쭉 눌러서 맞춰보면 딱 맞게 이렇게 나오게 해죠딱 맞게 요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가 정확히 저장이 됐죠 이제 여기서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장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일단 먼저 제목을 상단 광고라고 제목을 쳐줘야 되겠지 그죠? 이야기 쉽게 찾아야 되니까 여기 여기 뭡니까? 그 저장하기 버튼. 이건 어디로 저장되는가? 어, 미리 캠퍼스에 왜? 미리 캠퍼스에 저장돼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확인하죠 다음에 다 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언제든지 또 다시 불러 쓸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를 저장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서로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됐나요? 자, 나는 이제 내가 다운받아서 써야 되죠 그죠? 내가 다운받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다운로드, 보이세요? 다운로드 클릭해가지고 저장할 때두 가지 방법을 저장합니다. PNG로 할 거니, PNG에서 투명한 배경 없어 쓸 거니, 그죠? 두 가지가 있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PNG에서 투명한 배경 체크를 안하고 다운로드 하나 받아볼게요. 다운받았어요. PNG에서 투명한 배경을 체크하고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이게 되시겠어요? 다운로드 받았어요? 두 개가 지금 들어왔죠, 그죠? 하나는 그 투명한 배경을 체크 안했고요. 하나는 투명한 배경을 체크했어요. 그죠?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자,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단 광고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삽입해서 네, 그림 이미지를 한번 갖고 보죠 제가 이미지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왔죠, 그죠? 여기다가 처음에 삽입해서 이제 그림을 갖고, 광고를 갖고 왔고요. 광고 어디에 다운로드때다운로드 그죠? 다운받으면 여기 다운로드에 저장돼요 다운로드 다운로드에 가보면 여기 두 개가 있죠 그죠? 첫 번째 게 뭐였어요? 투명한 배경 체크 안한 거죠 안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안한건 이렇게 나오죠? 투명한 배경 체크한 걸 불러 볼게요 얘는 이렇게 나와요 이, 이해됐나요 여러분? 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배경을 체크해야지만이 상당 광고로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어두운 색그 검정색 하나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어두운 곳에 가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명한 어, 그, 그 어두운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또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 글자에다가 어, 외곽선이 이제 외곽선 그죠 이 외곽선을 검정색이 아 되면 어떻게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흰색으로 바꿔주고 두께를 한번 달 봐야 되는데 두께를 조금 줄여볼게요. 한10 정도로 해볼게 너무 잘라서 작을 하나? 한10 정도로 해볼까요? 10 정도로?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자, 흰색에 흰색이니까 안 보이겠지 당연히, 그죠? 안 보이겠죠, 그죠? 네, 다운로드해서 이번에 투명한 배경으로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요. 여기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잠깐 자, 이번엔 어때요? 네. 이번엔 같은 걸 불렀지만, 어때요? 네. 실 차이가 나죠, 그죠? 네. 투명한 배경이 있는, 거, 그, 배경 테두리를 그렇게 역으로 써는 안사에 따라 가지고 보여주는 게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색 배경보다는 어떻게 돼요? 상당 광고를 할 때는, 어, 테두리 배경이 있는 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고, 그 대평형은 당연히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대비되는 색깔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두운 데서 밝게 보이고 밝은 데서 어둡게 보이니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상단 광고 만드는 걸 한번 해봤어요. 미리 캠퍼스 했어요. 네.